지금 용산 용산가는 특급 열차가 도오고 있습니다. 이 열차는 용산역에만 정차합니다. The limited express train bound for 용 n is now approaching.